안녕하세요 작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선글라스를 안 끼웠는데요 지금 제가 야간 근무를 퇴근하고 집에 8시에 도착해서 이제 이거 촬영하고 편집하고 잘 예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일일일영상은꼭 해줘야 되겠죠? 일단 선글라스를 안 끼웠는데요. 그 말은 대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요. 연예인들이 카메라 울렁증이 왜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씻으면서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대한항공 합병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건 너무 아닌 것같아 그러면은 주식 이야기를 할까? 어..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오늘 주제는 여러분 왜 살아요? 제가 요즘에 이 질문을 사람들한테 참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조카한테 나는 왜 살까?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 조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다시 조카분한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용기 있게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신뢰되는 무례한 질문이지만 그러한 사람한테는 질문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싸움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데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기 위해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우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이제 배우기만 하면 이 지식은 저한테만 남아,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배움이 있으면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재능 기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나눔이 되다 보면은 일단 나눔 일단 봉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나눔에 대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도 봉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솔직히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 같은 경우는 힘든 사람이 딱 자기 자신한테 물었을 때 나는 왜 살까? 나는 살아도 되는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고이 부분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안 좋은 선택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하... 정말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사느냐에 대한 걸 항상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않고 남이랑 친해지는 것은 그게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랑 먼저 친해져야지 다른 사람이랑 훨씬 더 친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좀본독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이번 영상 제가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그냥 원컷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왜냐면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 맨날 대본에 의지한 채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이제 이걸 극복해야지 <웃음> 극복해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웃음> 정말 많은 유튜버분께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부러운 게 아니 나도 옆에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데 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얼고 텐션이 낮아지고 <웃음> 그러는게 참 그래요 <웃음>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 하겠어요 그건 욕심이야 내가 신이 아니잖아 지금 예전 영상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은 발전되고 있어요 그게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항상 파이팅을 좀 넣어준답니다 <웃음>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4일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